매크로를 실행하려고 하면 엑셀에서 개발 도구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발 도구가 나와 있지 않다면 파일을 클릭하시고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오른쪽 화면에 개발 도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발도구가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상단에 개발도구가 나오고 개발도구에 매크로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매크로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매크로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있는데 여기에 평균을 구해주는 매크로입니다. 평균의 값을 지우고 빈셀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매크로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실행을 누르면 여기에 평균이 자동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한다는 맞는 말이죠. 두번째로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매크로를 누르시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뜨게 됩니다. 오른쪽에 탐색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평균과 테두리 두 개의 매크로가 있는데 제가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눌렀기 때문에 테두리에 노란색 하살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범위를 씌우고 홈탭에 테두리 없음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창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F8키를 누르시면 한 줄씩 실행이 됩니다 이제 range A3부터 E3까지 셀렉트 선택한다라고 했죠 F8키를 누르시면 A3부터 E13까지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F8키를 계속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F13셀을 선택하고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F13셀이 선택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다가 맞죠? 키보드에 F8키를 누르면 한 단계씩 실행이 됩니다.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다고 라 했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이 되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3부터 E13까지인데 D로 내용을 수정하면 이제 범위가 다르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하고 창을 닫고 범위를 지정해서 테두리를 없애주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테두리를 실행하면 범위를 D로 지정했기 때문에 E는 지정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번에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매크로 이름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매크로 옵션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고 라 했습니다. 매크로를 누르시고 옵션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매크로 이름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건 바로가기 키와 설명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고 라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옵션은 매크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가기 키와 설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이며 매크로 이름에 매크로 1이 있기 때문에 맞죠.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매크로에서 테두리에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주얼 베이지 편집기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작성된 매크로 1 매크로는 personal.xlsb에 저장된다라고 했죠.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에 보시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라고 적혀 있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는 저장을 하면 반드시 퍼스널 s o n a l x l s b 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개해 두셔야 되죠. 매크로 저장 위치가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일 경우에는 퍼스널 s o n a l x l s b 로 저장된다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설명은 일종의 주석으로 반드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설명은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써두면 매크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써주시는 게 좋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실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작성된 매크로 1 매크로는 c t r l A키를 눌러 실행할 수 있다고 라 했네요. 여기에 바로가기 키에 c t r l A가 적혀있기 때문에 c t r l A를 누르시면 매크로 1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어 구분 기호로 밑줄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백을 쓰고 싶을 때는 대신 밑줄을 사용합니다.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매크로에 공백을 하나 띄워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 이름의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이름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나 밑줄로 시작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공백 또는 문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백이 매크로 사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설정이 안 되는 거죠. 통합문서에서 기존 이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if라는 함수로 줘보겠습니다. if는 if 함수로 사용되는 이름이죠. 확인을 누르면 if 함수에서 함수 이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으로 쓸수 없습니다. 함수 이름처럼 기존에 약속된 예약어들은 매크로 이름으로 쓸수 없습니다. 바로가기키 영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문자 입력 시에는 컨트롤 시프트 키가 조합키로 사용된다.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1 바로가기 키를 숫자 1을 적어주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가기 키는 영문 문자로 지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뜹니다. 소문자 A를 적으면 컨트롤 A가 되고 대문자 A를 적으면 Shift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Ctrl Shift A가 됩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모든 엑셀 문서에서 해당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시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만 쓸수 있고 모든 엑셀 문서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설명해 보시면, 현재 통합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문서에서만 적용시킬 때 사용하고, 새 통합문서는 문서창에 매크로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는 personal.xlsb에 저장이 되는데, 엑셀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항상 열리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저장된 매크로는 항상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가 아니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모든 엑셀 문서에서 해당 매크로를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설명은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할 때 사용하며 매크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설명은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된다. 맞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 실행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맞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F8키를 눌러서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실행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 만들기 단추는 새로운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하게 해주는 단추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다. 맞죠? 옵션을 누르면 이름은 수정할 수 없고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한칸 띄우는 공백이 들어갔죠.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쓸수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바로가기 키 값을 m으로 입력하였다. 바로가기 키에는 영문자, 소문자와 대문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소문자 m으로 입력하면 되죠.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문서로 지정할 수 있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통합문서로 지정할 수 있죠. 설명의 매크로 기록자의 이름, 기록한 날짜, 간단한 설명 등을 자유롭게 기록하면 됩니다. 설명은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성자가 만들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 작성 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크로의 저장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요세 가지죠. 4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가로 안에 들어갈 단추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대화상자라고 했네요. 매크로의 대화상자에서 어떤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단추는 옵션 단추죠. 옵션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 옵션 창이 뜨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옵션이 되고 나 단추는 매크로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한다라고 했죠.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시면 매크로의 이름이나 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단추를 선택하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매크로 실행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 어디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바로가기 키를 변경하고 싶다면 옵션 단추를 누르시면 되죠.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의 바로 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고 설명을 수정할 수 있죠. 매크로의 이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확인만 할수 있죠.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화문서로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화문서로 해주시면 퍼스널이라는 이름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